에레미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에레미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웃음> 자,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곳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선한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손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한, 어,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무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행한 마음에 강폭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어제 토기장의 돌림판 하나님의 돌림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설교 제목은 실물교육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종말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는 수십만 명이 피란을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는 항상 산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때는 누가 불을 질러서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불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어, 그 낙엽과 낙엽이 부딪혀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은 또 천둥 벼락에 잘 치기 때문에 천둥 벼락 칠때 산에 불이 붙어서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DNA 코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굳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고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보수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가 주장하는 것은 자유를 주장하고 진보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누구냐?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쟁취해서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평등한 게 중요하다. 누구나 다이라고 누구나 다 나누고 이 평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사상이 나오고 거기서 이론이 나오고 거기서 마크서 레닌주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평등 위주로 정책과 모든 것을 해 나가다 보니까 아, 사람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 이 사회는 평등도 필요하지만 평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모성을 다 해보지만 하다하다 안 돼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이론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평등해야 될 것도 있지만 평등해서는 안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핵심 이론입니다. 자또한 가지는 보수주의가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수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수주의는 자유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와 진부주의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는 선택이다.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만큼 얻을 수 있고 그 소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등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자유를 말살하거나 민주주의를 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생기고 열심히 했으나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각 사람의 기능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재능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위 성경적으로 보면 달란트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가족이나 부모 자식이나 이웃에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무엇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명령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명령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명령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을 뺏고 가진 사람들도 뺏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등하게 남은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평등한 일들이 생기게 생기는데 그래도 자유는 민주주의고 선택이며 자기가 열심히 하는 대로 먹고 살수 있고 신분 상승도 되고 잘 살게 되기도 하고 못살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불평등 같은 그런 것도 또 생깁니다. 이 사회가 평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성과금 위주로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어, 네가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잘 되네. 저축할 수 있네. 열심히 저축합니다. 어 내가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경제가 막 활성화하고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한채 사는 사람은 두채살 수도 있고 열채살 수도 있고 스무 채살 수도 있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주의. 자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가 압도적으로 자라거나 어느 대기업이나 어떤 큰 기업이 나오면 이따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가 대기업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중간에서 착복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정권자 본사람들자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다 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평등을 이야기하면 뒤쪽으로는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또 죽고 굶고 또 굶고 평등에 다 똑같이 나눠줘도 안되는거예요그 사회가 북한입니다. 중국같은 경우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뒤로는 자기들의 재산들이 있어서 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나 세상의 민주주의나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자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체제는 다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평등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수 쪽에서는 위험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야? 전에 법무 장관 후보가 당신은 사상이 뭐냐 그랬을 때 나는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보수 쪽에서는. 일반 사람들 볼 때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이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또 진보 쪽에서는 어느 회사나 어느 기업가나 어느 사회나 집을 10채씩 20채씩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팔도록,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 집이 몇 채씩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 불평등한 것이 맞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맞습니까? 진부세력이 맞습니까 보수가 맞습니까? 진보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회체제가 바뀔 수도 있고 나라가 위험한 도탄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인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에 정치의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우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청소년 때 정말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 우리 사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혼란의 시기를 저는 겪었습니다. 제 간정을 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전라도 순천에서 순천 성남국민학교 옛날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중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갑자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청소년기가 시작됐어요. 다른 사람 보통 청년 10대 후반이나 그때 청년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년의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소년과 청년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어린이와 소년과 청년이 한꺼번에 제게 세 가지가 다 아직도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좀 넘도록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아 우리 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윤상 집사님이 핸드폰에서 뭘 보여줘요 그걸 봤는데 1 9 0 0 80년도에 그 동영상 유튜브 1980년대 동영상을 나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을 보여주자마자 그때 시대로 내가 들어가서 막 주마등처럼 화면이 지나갑니다 아, 무슨 버스가 지나가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 거. 아그 버스 화곡 가는 버스 화곡이라는 버스 그 버스는 화곡동 가는 버스는 5 8 8번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훈상 집사님이 어? 목사님 볼단거고 어떻게 하세요? 서울 시내 버스 노선을 다 제가 꽤 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를 제가 이잡듯이 지잡듯이 출판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혹은 공장 다니고 노가다 다니면서 저절로 버스 노선을 다 외우게 됐고 번호도 외우게 됐어요. 아 그때가 순식간에 막 생각이 납니다. 제가 70, 몇 년도부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신문 배달, 공장, 또 무슨 공장, 무슨 공장, 또 그것도 안 되면, 평화상에서 짐도 지고또 그것도 없으면, 노가다로, 이렇게 소년 시절, 소년과 청년 시절 거의 노가다로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제가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들은 것도 없고 신앙생활은 하기는 했지만 제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로하여금 너무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웃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때가 제일 아무 기였던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 시련의 시기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고통의 시간일 때내 정신이 좀 강해지고요. 정신력도 강해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깊어지고 마음도 의지와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항상 싸우는 그런 시기. 네. 고민을 최고로 많이 했던 시기. 최고의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하루 용돈은 토큰 두개 아침에 버스 타고 일하는 곳에 가고 끝나고 버스 타고 올때 토큰 하나 내고 갈때 내고 그럴 때였어요. 만약에 가다가 토큰을 잃어버리거나 갈 때는 잘 토큰 내고 버스 타고 갔는데 올때 그토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노가다를 갔는데 저는 이제 술, 담배를 먹지 않으니까 오전에 그 참이 한번 나오고 오후에도 참이 나오는데 내가 술, 담배를 먹지 않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술을 참으로 나오고 음식도 나오는데요. 빵 노을빵 한개 혹은 두 개가 나와요. 오전에 노을빵 한 개, 오후에 노을빵 한 개. 노을빵 아세요? 노을빵, 노을빵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지금 소보루빵 비슷하게 네모나게 나온 노을빵인데 거기도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걸 먹고 싶은데 아침에 일곱 시에 노가다 가지고 열 시에 그 간식이 나오는데 이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동생, 막내가 생각나는 거요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것을 안 먹고 놔두고 오후에 또 빵이 하나 나오면 그것도 놔두고 그래서 동생 갖다 줘야지 그렇게 이제 노가다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만 되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런데 이제 <웃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화가 막 나기 시작했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을 물려받았나?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왜 공부를 못하고? 그림을 내가 잘 그려서 내가 화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장이나 노가다판에 굴려다니면서 생고생활했어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또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위에 형님들이 세 부자나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누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막 압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튀고 싶은데 튀고 싶지도 못하고 불만과 불평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도 속에서 막 응어리가 막 생겼어. 그러면서 성결분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어떨 때는 성경책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성경책을 찍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일을 술과 담배는 먹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누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성격적으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형님들한테 일른다고 그래. 나중에 우리 저 어머님이 울면서 교회에서 부흥이 아니까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안가요! 근데 하도하도 너 부흥에 가면 형님들한테 너 누나하고 싸운 거안일을키니까 안 부흥에 가자. 그래서 부흥에를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어, 당시에 그 나라 부흥사 중에서 키가 제일 큰 부산 개정중앙교회 윤재수 목사님이 부흥이 하실 때인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기 누이하고 치고받고 싸움하는 사람 회개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웃음> 제가 거기에 해당되었어요 그때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두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천편일료적으로그 찬양 부르면서 울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번 울어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눈에서는 콧물, 콧물, 눈물을 막 눈과 코에서는 범벅이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끝에서부터 전기 같은 게 뭐가 찌르찌르 내려오는 거야. 그거막후들루들 그 떨리면서 내 몸에 막 진둑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으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마귀가 그랬나 보다. 마귀를 막 쫓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사탄은 안물러가더라고 성령님을 사탄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집에 왔어요.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우리 누님한테 내가 미안하고 참으했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사과를 받아주더라 고 친하면서도 한번 싸우면 피터지게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 꼭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싸우면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 한번 말다툼하면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것 보면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같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요셉 전도사, 주원 전도사 회개하시오. 그래서 성경을 또 읽게 됐어요. 성경또 읽어서 고민이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고민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러다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교회 어느 부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나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너무 많은데 나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을 쭉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놓고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술 담배를 너무 너무 많이 가정을 잘 키우지도, 자식들을 잘, 잘 키우지도 못 자녀들은 자식들은 다 이뻐하지만 가난을 물렸어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뭐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분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그럴 때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5절 16절을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리고 에르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세요.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하니, 너의 희 폐리함이 심하도다. 포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종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는 지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진흙이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딸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되들면서나날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명체를 했으니까 총리였으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 이사에서 29장에 있는 말씀. 또에리메아 18장에 있는 말씀은 토기장이가 원판 위에서 발로 돌릴 때 위에 있는 돌판이 돌아가면서 그 위에 진흙이 막 뭉개지고 짓뭉개지고 막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토기장의 손이 막 빚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방이 적으로 둘러 싸여있다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불세리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한국 교계에서 신비주의라고 나를 올가미고 생전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실물교육을 시키십니다. 실물교육. 욕도 병걸리게 만들어서 악창이 들게끔 그렇게 실물교육을 시키고 부인이 자기를 출자고 떠나가고 자식이 죽고 모래, 몸에 군뱅이 났는데 버가막 생겨서 악창이 들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실물교육을 시키세요. 믿음만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요배 가정에서 매일매일 딸셋 아들 일곱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고 요베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이런 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베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버를 아주 박살 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요버를 실물교육시키는 그 현장에 집어던지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실물교육 때문에 당황, 적잖이 당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해 가지고 걸리고 나서도 치유받고 나서도 다 낫고 나서도 1 년이 넘도록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린대요. 그렇게 주변에 알리재 모르게 다다 떠돌아대 가지고 다, 다, 다 알리재. 했으면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고민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고민 주님 내가 언제까지 노가다해야 됩니까 내가 한참 젊은 때 소년 때 청년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요비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 있는데 그 믿음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고의 연단과 권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수준에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떤 환경에서 최고의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날마다 그 고민과 싸워서 죽을 수도 있고 신세한탄할 수도 있고 욕처럼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자기가 못해서 차라리 지어졌으면 죽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도 없다. 앞으로 가도 아니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계시고 오른쪽 가면 좌하시고 좌하면 또 우하시고 욕은 계속 최고의 고민 속에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그러면서도 또 깨닫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후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알렐루야. 네.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다음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요번 날마다 최고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토기장이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기 당신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토기장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같이 하 토기장에는 구상이 있으시다. 내가 너를 최고의 수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강력한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응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최고의 수준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혜는 그냥 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일반 다른 교회에서도 생겼는데 일반 다른 교회에서 생겼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하고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예배 없는 날이 매일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는 그러지 않고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불을 받고, 매일 처리하고, 매일 불을 지지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요. 보수와 진보를 위해서 더 기도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을 위해서, 정광근 목사님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광화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변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주변 사람들 우리를 불안해하고 있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있겠어요? 하나님 의 말씀을 듣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질병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전전긍긍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은 마음의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완성품 응답받고 난그 이후 축복을 받은 그날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의 미래의 그런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는 복을 받을 줄로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천만 명이 있는 것처럼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힘이 없고 체력이 딸려서, 이번에 5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조용조용하고 힘이 없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내 나름대로의 부드러움의 스타일이 있어. 웃는 것도 크게 웃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불이 붙습니다. 다시 불이 붙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불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성된 그 부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오래된 한 덩이 진흙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 그릇에 대해서 어떤 아주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십니다. 사실 내가 별 볼일 없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제가 소년 때 청년 때 결혼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한꺼번에 막 찾아왔을 때 결국에는 이사야서 29장 에레미야 18장을 읽으면서 나는 진흙덩어리 흔하디 흔한 길바닥에 얼마든지 땅을 파면 보이는 그런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이거를 깨닫기까지 이것을 읽었으면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다. 별 볼일 없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고민이 계속됐어요. 자 그래서 어제 그런 설교했죠 에리미야가 토기장인 집에 가보니까 원판 위에, 돌림판 위에 진흙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원래 이런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에리미야가 딱 보는 순간에 나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 저런 진흙덩어리 지그스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야 더 좋은 요소로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작품을 만드는 거야 고귀한 왕의 탁자 위에 황금으로 만든 잔 포도주가 부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잔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토기장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이 변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교 성도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와 은사와 이런 것을 미리 주셨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불을 받기까지 우리가 지옥도 경험하고 수도심하는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어요 뭐 이단소리도 들어가면서 신비지소리들면서별의별소리다 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더 강력한 용도로 쓸 그릇을 또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또 주물러 끓리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너희들은 강력한 물질의 복을 받게 내가 만들 것이다 아멘 좀 네. 크게 합시다 네. 자, 집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불의 세뿐만 아니고 우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네. 주변 사람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배리배 소리를 다 해도 주변에 있는 지역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너희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 성도를 통해서 복받는 날이 올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보고 원하지 않아요. 돈, 물질, 이것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우리가 물질을 탁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진짜 생명같은 영적 인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큰 부응의 불꽃을 담는 그런 용도의 그릇을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땅 끝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강력한 불을 운반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담는 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원판을 바닥에 있는 돌판을 막 돌리십니다. 돌리시고 그러면 위에는 원판까지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이 돌림판 위에 우리를 오물딱 조물딱 오물딱 조물딱 그랬을 때 원신력에 의해서 제대로 딱 고쳐있자면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심한 일이 있어도 어떤 험한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하나님의 원판 위해서 우리를 주물러 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돌릴수록 고난이 올수록 시험과 혼란과 추위에 별의별 소리가 나올수록 다든다할지라도 우리는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판을 빨리 돌릴수록 하나님의 소문이 섬세하게 물 묻혀서 진흙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나님의 손이 원판이 빨리빨리 돌아갈수록, 하, 저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다내려갔다 다양한 용도로 그릇이 만들어지고, 고려청자, 상감청자, 고려백자, 주님의 교회 고려청자, 황금청자, 그 돌림판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어 보여주리라. 주님이 요한복음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 성경을 팍팍 읽으세요. 정해놓고성경 내가 오늘 100장 읽는다. 100장 읽으세요. 기도한다. 기도 30분 한다. 2시간 한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손좀 주세요. 제가 찬양 현도 하면서 동시로 이 동영상으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불이 생깁니다. 저도 말씀을 취하면서 힘이 생깁니다. 아 나도 목사지만 나도 더 깊은 성경을 봐야 되겠다. 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배쳐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아 내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자기 기분이나 느낌이나 자기 혼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의지를 사용해서 가자 성경 보자 보자. 여러분 따라서도 성경 보자 성경 보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찬양하자 내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느낌대로 가는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직장을 잃는 일이 생겼지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직장에 갔는데 격리되고 왔더니 뛰어오라는 거예요 왜 불불불 떨잖아요 코나 걸안 걸리는 사람은요 불불불도. 근데 걸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걸려도 열흘 동안 밥만 먹여도 밥만 먹여도 열이 왔다가도 기침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면역이 생겨 버려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서울대 무슨 무슨 의학 박사나 교수나 의사들도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되면 면역이 생깁니다. 이건 약이 없어요, 여러분. 독감처럼 그렇습니다. 독감보다 오히려 더 약해요. 나도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대, 띠가 걸렸대. 아이고, 나 어떡해. 동립방력 떠들면서 엠블루스 보고 막 돌돌돌 떨면서 그랬는데, 거기 가서 열흘 동안 있으니까요. 어, 아, 치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밥세번 먹고. 잠, 실것 자고. 방송에서 막떠 들어대고, 주님의교도 나고, 김영도 목사도 나고, 오 뭐도 나고, 모두 나고. 막,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러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처음에 제가, 이단 소리 듣고, 심지주 듣고, 막, 현대 종교에서, 교회화 시에서막 사진 찍고, 막, 이러갈 때, 덜덜덜 떨었어요. 그 다음 매일은 몇백 명이 와서 예배를 사모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조금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사진 찍고 나한테 인터뷰하고 이런 인간들까지 나한테 와서 속령의을 받더라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오, 목사님 불이 만해요 이거는 조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머리를 휙 밉니까? 뺨을 때립니까? 다리를 걸어서 밀어버립니까? 이런 그대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조금 조금 지나니까 오단에서 나도 재명 시켜요. 교단에서 재명 집줄 때 20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불려가지고 벌벌 떨면 나 어떻게, 교단 나 없으면 어떻게,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재명되고 나니까 나큰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외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지나가.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응.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마고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더 은혜가 되고 더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하나님이 더 걸러져서 지금 주님의 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걸고 걸고 걸고 걸려서 기도원의 삼백용사처럼 주님에게온전질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서는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서. 걱정하지 않는다 않는다. 하나님이 돌리면 돌릴수록, 시련도 고난이 올수록, 성경 보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결국에 신앙생활은 뭐냐? 응답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응답으로. 아멘. 축복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하에 2, 30평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기회는 맨날 철야해. 맨날 시끄러워. 맨날 복잡해. 막 목사들이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서 몇백 명이화장실 밤새도록 화장실 하나에 가서 살려니 얼마나 힘, 힘듭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옆에 비어있길래 그 교회에서 화장실을 하다가 화장실이 막혔어요. 우리 오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잡수셨나 봐. 그래서 너무 빅비즈니스가 막혔어. 그때그 목사님이 쫓아왔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주님의 교회에 선 들어와서 우리 화장실을 왜오어 가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막힌 데다 그게 얼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서 오신 여러분 제발 옆에 화장실에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이용하세요. 화장실에 한번 가려면 30분씩 1시간씩 줄여서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사를 지금 있는 교회 자리로 올때 그분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따라 11조도 해주고요. 감성 금도 해주고 건축금도 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작과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런 죽도록 기도하니까 그분의 아님이 지방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불쇄칙을통해서 은혜 받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엄마! 엄마 교회 근처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엄마 뭐해? 어오 왜왜왜왜 왜, 그교회 문제가 많은데 엄마 교회가 옆에 있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서 은혜 받아 그때 그 목자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성령의 불을 받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자님 언제든지 화장실 쓰세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성경금 들고 싶고 11조도 하고 싶습니다. 11조 그때 7,80만원인가 한번 가져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성경을 이전했을 때 그분도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이 올 때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말을 합니다.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로, 결과로, 결과로 이야기를 한다. 결과로 결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되면 나중에 인천 서구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주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열흘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역으로 반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범인 양 이렇게 방송 미스건 더들어대는데이 방송 기자들은 전부가 다 아웃 시켜버리고 진짜 우리 교회를 좋게 설명해 준그 방송 기자 그 기자만 오라 그래 특정 터뜨리게 만들어 주는 거야. 네. 우리가 아멘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원을 받아가지고 나누려고 내가 당신 특정 터뜨려라. 아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날 오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예리미야가 본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리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만본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토기장의 손을 봤어요. 토기장의 발을 봤어요. 토기장의 손길이 무엇을 만지, 만지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만짐을 받아야 될 진흙이 도기장의 손길에 가야 될 진흙이 거부하는 거예요. 부서진 채 쌓여있는 한쪽에 쌓여있는 수많은 조각들을 봤을 거예요. 사금파리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파상한 채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것들은 딱딱하게 깨져있고 박살나져있고 구두져있고 자신들에게 하이자는 시험이나 환란이나 고난이나 그런 압력들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돌림판에서 남아있지 않고 튀어서 나갔어. 한쪽에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수미터씩 쌓여있는 그런 것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인는 그것들을 부셔버리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던져버, 던져버리는 거예요. 토기장 옆에 쌓여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진흙들 왜 그렇게 튕겨서 나가을까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원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고 연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흙 조각처럼 나중에 한쪽 귀퉁에서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토기장의 돌림판 위에 진흙을 올려놨지만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에리미야 눈에 이것을 보이면서 에리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토기장에만 본게 아니고 돌림판만 본게 아니고 진흙이 돌림판 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올려있는 진흙도 봤고 머물러 있지 않는 진흙도 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추측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토기장인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토기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니 나는 하나님이 내려가라그래서얘기 왔는데 토기장이 당신의 이 집을 나에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발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당은 팔겠습니다. 이 마당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리미아는 그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당은 필요 없습니다. 전체를 다 파십시오. 마당만 팔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지만, 에리미아도 토기장의 제안을 거부했고, 토기장에도 에레미아가 통째로 그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교훈을 보면서 에레미아가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는 통째로 사고 싶은데 저토기장이는 마당만 팔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당만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토기장이가 나중에 마당만 판다는데 에레미아가 거부합니다. 에레미아는말 그대로 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토기장이가 팔려고 했던 그 마당이 나중에 후대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렌유다가 은삼신량을 받고 제사장에게 은삼신량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장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로 자꾸 묶어놓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교회가 기도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기껏해 새벽기도도 하는 동안 많은 동안 했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 마당 한쪽 구석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파상된 질그릇과 같은 사금파리들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을 주셨기 때문에 불의 연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기하잖아요 성령 세례는 불 세례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웃음> 영적인 삶의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불 세례는 그거는 성령 세례와는 다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불의 연단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보석, 금, 은 진주, 이런 강력한 보석 덩어리들은 그 기초석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기초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화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런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핵심 교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핵심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 불세례 교리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불을, 불세례를 통해서 알고가 축정해를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고 타장마당을통해서 불로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로써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불세례는 모든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불세례는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의 불세례가 있겠지 성경을 보니까 불세례가 있겠지 기도하니까 불세례가 있겠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불세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가정되거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세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불세례 받으면 우리에게 완전히 다장마당이 되어서 알곡으로 가든지 쭉쭉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불세를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네. 앞으로 이불세가더 강력한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연단이 시작됐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같이 하자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성경 보자. 성경 보자. 예배하자. 예배하자.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아멘.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중병 걸린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권이 끊어질 때문에 하나님은 에리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변화를 더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또 화면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험한 꼴도 경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아직도 굽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비웃음과 초소와 피아낭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능력과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강력하게 주셔서 우리에게 5조원 이상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태를 역전시키는 역사가 있게하 여쭈시옵소서 네. 주님 이럴 때 대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을 하며 더 강력한 불세가 임할 수 있도록 이밤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디어 그룹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비대면을 여전히 예배드리지만 주님이오 늘 밤에 역사해 주시고 영문 꾸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며 성령을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